안녕하세요 초보왕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가장 친한 친구 데리고 오기는 여러분들이 초보왕을 도와주시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립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립 그래서 어좀 레슨 시간이 길었어 지금까지 막 자유롭게 하라 그러더니 뭐 손가락으로 잡으라고 그러고 어떻게 안 보면 큰일 난다고 그러고 뭐 편하게 하라 그러더니 불편했어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더 불편한데 다음에 아시죠 자 오늘은 스탠스 제목 보니 스탠스 라고 되어있죠 그리고 괄호 열고 뭐라고 돼 있어요 발 위치 발 위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발 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알려 드릴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이것 도 역시 초보 강의 하는데 뭐가 어렵겠어 똑같은 패턴이지 지금 시작합니다 자, 초보왕은 이렇게 레슨 해도 돼요. 그냥 스탠스라고 안 하고, 발 위치,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보통 대부분의 교습가들이 이 영상을 만들거나, 어디 나와가지고 레슨할 때 보면 스탠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스탠스란 단어를 못 배운 분들한테는 그발 위치라고 안돼 있으니까,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탠스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 쓰고, 괄호 열고 발 위치라고 했어요. 스탠스는, 어, 일단은 초보왕들한테는 말씀드리는 게, 여기에서 우리 어깨너비로 벌리는, 벌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이거는 누구나 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초보왕은 왜 그런지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골프 스윙을 하면 어찌 됐건 간에 힘을 쓰는 동작이 들어가죠. 그래서 막 몸부림을 쳐요. 순간 막 움직이면서 막 치는 동작이 나간다. 그런데 이 발을 갖다가 어깨너비로 버렸을 때는 내 중심에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안정될 수는 있겠지. 딱 넓게 하면. 그렇죠? 어때요? 이렇게 서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서 있는 사람 누가 더 안정돼 보여요. 어, 훨씬 더 안정돼 보이지. 그쵸? 그런데 그렇지 않다. 왜안 그런지 아세요? 자, 여기서 그냥 발 너비도 섰어요. 11자로 맞춰 섰어.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힘을 좌우로 쓸 수도 있잖아요, 좌우로. 그러면 좌우로 쓰면 이 정도 보폭일 때는 내가 순간순간 이렇게 또는 이렇게 갈수 있는 그 순간에 대한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정면에서 보신 것처럼 저는 이 어깨 너비인데요렇게 서잖아요 이렇게 서면 우측이나 좌측에서 밀면 오 하고 넘어질 수가 있어 그런데 또 오히려 좁으면 앞에서 밀면 탁 뒤로 빠지고 뒤에서 밀때탁 앞으로 이렇게 버티는 건또 잘할 수 있어 그쵸 근데 이번엔 넓게 벗어 게요 넓게 벗어볼게. 이쪽에서 밀건 이쪽에서 밀건 뭐 넘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앞에서 밀면 오오오 이렇게 돼 버려 또 뒤에서 밀면 오오오 이렇게 돼 버려 그러니까. 발의 너비는, 이발 모양은 그냥 여러분들의 어깨 바깥쪽에, 발 바깥쪽이 있는 정도로 서면 돼요. 그리고 발 모양은 또 이렇게 이게 편해요, 이게 편해요, 뭐 이런 게다 있어. 근데 이런 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맞추는 게 좋아. 그리고 이렇게 섰어. 지금 정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섰어. 나는 어깨 너비에 섰는데. 그럼 이건 어때요? 틀린 거지. 아니에요 이렇게 서 그냥 괜찮아요 중요한 건 오늘의 가장 핵심은 발 모양이 11자라는 건 그냥 기준을 드릴 뿐이고 가장 중요한 건이 발의 너비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면 앞뒤의 움직임은 편할 수 있지만 옆으로 밀때 중심이 흐트러질 수 있고 너무 넓으면 좌우는 편할 수있으니 앞뒤가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딱 어깨 너비로만 벌리면 여러분들은 이발 위치, 스탠스 최고 그리고 여기서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아요 다만 너비만 딱내 어깨 발끝이 내 어깨 바깥쪽 발끝이 내 어깨 바깥쪽까지 나오면 된다 그런데 뭐 이렇게 짧은 거칠 때는 뭐 이렇게 하고 이긴거칠 때는 좀 넓히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 여러분이 신경 쓸게 아니에요 왜 그건 나중에 본능적으로 벌어져 근데 그것도 알려드리긴 할 텐데 나중에 긴걸 쳐도 그냥 이렇게 치실 거예요 일단 초보왕 클래스 중에는 그래서 응용할 때 한번 살짝 해볼까?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지만 일단 이렇게 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됐다 벌써 두개 배웠어 벌써 두 개나 배웠어요 자 그립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손 왼손 진짜 밑에서 들어오면 큰일나 브랜드 본다고 왼손은 옆에서 들어와서 이게 렇 쥐는 거죠 왼손은 옆에서 손가락 먼저 쥐고 그냥 엄지손가락 올려놓고 오른손 은 옆에서 들어오면 큰일나 밑에서 손가락 먼저 쥐고 그 다음에 덮어 잡고 그리고 오른 새끼손가락이 놀죠 얘는 이렇게, 왼손 검지에다가 걸거나, 그 위로 올리거나. 자, 잡았어요. 그랬더니 발 모양은, 어, 어, 어떻게 해서, 11자로 써도 좋고, 벌려도 좋고, 좁혀도 좋은데, 이 어깨너비로 쓴다고 했죠? 어깨너비. 이건 넓어. 그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대충. 이쯤 돼. 그리고 가까이 쓰고, 수고, 멀리 쓰고는 지금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 그냥 편한 데서, 이 상태에서 공을 어디로 쳐요? 앞으로. 앞으로 치는 거예요, 앞으로. 앞으로 쳐보는 거예요. 스윙 모양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근데 왜 옥선생은 편하게 쳐? 아이고, 몇십 년 했으니까. 그쵸?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두 가지. 그럼 그립 배웠고, 우리 스탠스가 발 위치 배웠어. 발은 벌어지건 뭐 하나는, 하나는 벌어지고, 그 다음에 저한테 그래. 이 오른발이 뒤로 빠져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이거는요.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밀었을 때, 아니 밀렸을 때, 그런 중심을 잡을 자신만 있으면, 여러분들 이런 자세는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앞뒤에 어떤 움직임이 크니까 그런데 골프는 좌우의 움직임이 크니까 이렇게 앞뒤로 빼는 동작은 사실 유리하진 않아요 이렇게 빼고 뭐 이렇게 요런 게 유리하진 않은데 약간씩 틀어진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절대로 갖지 마세요 내 어깨 너비만 벌려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그립은 많이 잡아 봐야 돼요 이렇게 손가락 쥐고 엄지 올리기만 하고 다시 아래에서 들어와서 손가락 잡고 덮어 잡고 딱 놓고 발모양은 내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그냥 앞쪽으로 이렇게 치려고 노력하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는 완벽하게 따라오고 있는 것이다 아셨죠 어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가 들어왔더라 그림을 잡으라는데 이렇게 잡았더니 딱 바닥에 놨더니 클럽 헤드가 완전히 이렇게 11시 방향으로 돌아가 있더래요 이렇게 딱 있으면 원래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간대요 그럼 이대로 칩니까 이렇게 질문해 아니 이렇게 돌려놔야 돼요 손이 불편해도 손이 실제로는 똑바로 편한게 아니라 이게 습관이 되면 요렇게 돌아간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간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들은 똑바로 해도 이렇게 이게 편한 느낌으로 정착이 되어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반드시 예요음잘 따라오시네 아, 초보왕을 보겠다는 용기를 내신 분들은 어 분명히 잘 치게 될 거예요 제가 옥 선생이 그런 자존심을 걸지 않고 어 나를 걸었을 때는 그건 엄청난 각오를 하고 시작하는 거니까 그렇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하셨죠? 지금까지 이병 골프 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초보왕이었습니다.